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11월에 아오키즈 나오기 전에 했던 건데 1등부터 12위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신상 공복빅마, 검은수염, 레일리, 루치, 불사복 카이도우, 행콕, 스네이크맨, 로우, 우르지미오크 드레이크 여기였는데 일단은 아오키즈가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그치? 아오키즈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인데 불사보가 언제 6위로 떨어졌니 이번에 6위로 떨어졌구나 나는 7위 정도에 오지 않을까 여기 카이도보다는 그래도 아오키즈가 나지 않을까 불사보보다 위다 아오키즈가 신상이라공빅 바르던데요 오호 6위 6이 뭐십니까? CP0 루치보다는 밑에 있다? 여기다여기 요기? 요구역이다? 요구역입니까 요구역? 자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세요. 나도 한 5, 6이 구간 보고 있기는 해. 근데 5위는 조금 높은 것 같고 음. 한 6이 정도 구간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우키즈 5위 아니면 6위 행콕도 올려야 행콕 올려야 된다 아나 이번에 검은수염으로 석화돼보니까행콕의 위대함을 알았어 어자행콕이카이도잘 잡아요 내가 이번에 검은수염이 석화 당해보면서 그때 내가 분명히 느꼈잖아 아 이거는 어 이거는 진짜 아니다 와오키즈 4위 할각이다 펭돌이나 아오키즈를 4위까지 보고 있어요. 자, 조금 크게 봐야 돼. 유비말이 맞긴 맞아. 좀큰 틀에서 보긴 해야 돼. 자, 우리 폭풍 전문가님 오셔갖고 좀 여기 팁을 좀 주세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구간도 6위에서 7위 구간 정도 되는 것 같아. 아오키즈가. 일단은 그냥 기본들이 좋기 때문에. 음 내가 어. 봤을때 여... CP0 루치랑 아오키즈 놓고 봤을땐 어. 검은수염 블랙홀 쓸때 아오키즈가 얼려요 하이도우 아 행콕이 그게 적당해요 CP0 루치냐 요 나, 내가 봤을때 요구간이거든 요구간인데 얼음만 피하면 루치 승 근데 얼음으로 때리는데 얼음을 어떻게 피해 그리고 패잔트 빼이좀 아쉽잖아 그게 한 사람만 때리는 거니까 그 아이스버드 불사보 보단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난 불사보 쓰긴 하지만 불사보는 회복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지 후차님 멋져요 하비 형은 뭐 원래 잘생겼지만 아니야 과장아 불사부야 이거 쿠잔 힐스로 붙으면 루, 루치 루 그냥 고양이 돼요 <웃음> 아 팽돌이는 말을 참 재밌게 한다 진짜 쿠잔 힐스로 붙으면 루치가 그냥 고양이야 되는데 레일리를 내리고 아오키즈가 4위 와그 정도야? 야 장난 아니네 요야 아오키즈가 진짜 뜨거운 감자다 오, 와. 오... 근데 내가 봤을 때도 레일리랑 견줄 선은 아닌 것 같고, 그지 일반 사성 캐 중에는 가장 최상이면은 레일리도 초패 캐는 아니니까 최상이네. 레일리가 지금까지 해온 깡따구가 있는데, 그지? 그 경력이 있는데, 경력 과장이지 경력 과장 레일리가. 일스 끊기는데 어...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제가 한번 뭐랄까 주관을 조금 발휘해서 요거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레일리도 일반키잖아 맞아 저 쿠잔으로 레일리한테 죽은 적한 번도 없어요 음신 샹이 누구예요? 랠리 일반케어 샹크스 음. 그 모자 쓴 샹크스 말고 아.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조금만 정리해볼게요 아자 일단 6위에 아웃키즈 쿠션 넣겠습니다 속성이 좋아. 불사보가 속성이 너무 약해. 자, 카이도팔 8위 놓고요. 신미호크가 이렇게 이별띠 할것 같은데 스네이크맨은 아직도 난 좋은 것 같은데 스네이크맨을 12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미호크를 9위로 놓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해볼게요. 어떠세요? 자, 스네이크맨이 진짜 좋은데 나는 스네이크맨을 잘 쓰거든. 그래서 스네이크맨이 좋은데, 근데 조금 조정이 돼서 어 쿠잔이 6위, 브이사보가 7위, 그리고 카이로가 8위, 헨코 헨코기 9위, 미호크가 10위, 11위. 야 우르지하고 스네이크맨 남네. 아니구나 11. 응. 야. 신시한 게 뭐야, 대체. 샹크스. 하왕 샹크스라고 써줄게 여러분. 로우가 신미보단 좋아요. 야, SS에서도 외과일 로우 쓰는 애들 되게 많아. 행콕이 카이도우보다 좋고. 야, 카이도우는 근데 평딜이 워낙 좋아서. <웃음> 얘네들 벌써 지금 기싸움 하고 있네. 팽돌이와 문구이 벌써부터 기싸움 들어왔어 자, 근데 석화가 너무 잘 걸려 맞아. 아 카이도를 얘네들이 카이도, 카이도가 넘산대. 씨. 자, 조금만 더 조정해 볼게요. 그럼, 아이거 핸콕을 근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핸콕한테 검수염이 석화 많이 걸렸거든. 핸콕 그리고 카이도. 외과의 로우 우르지 야 우르지냐 스네이크 맨이냐 그럼 우르지와 스네이크 대결 자 우르지와 스네이크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우르지오 와와아내 내가 우르지를 잘못써 사실은 우르지 오성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로써 스네이크맨도 이별을 했네요 결국은 자 11월 2차에 아오키즈를 포함한 원바로 1위에서 12위까지 캐릭터 순위를 매겼습니다. 근데 나는 스네이크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하비형 쿠잔이 루치 위입니다. 오 루치냐 쿠잔이냐 나는 개인적인 어 애정으로는 쿠잔이 더 높다고 본다 루치죠 루치백으로 쿠잔 잘 잡아요 좋아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요렇게 정리할게요 대부분 루치는 못비빈인데음 근데 쿠, 맞아 쿠잔이 특성이 있는게 진짜 좀 메리트야 오. 자, 오늘은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오키즈를 포함한 하비 채널 최신 원바로 탑12 캐릭터 등급표, 순위표입니다. 자, 1, 2, 3, 4위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사방 샹크스와 공복 빅만 검은 수염, 3위가 검은 수염, 그리 3위가 레일리까지 되겠고요. 어, 사방 샹크스가 아직도 최강인 이유는 내가 이제 샹크스를 써보니까 알겠어. 샹크스로 그냥, 가다가 공격 한번 뿌리면, 그리폰 한번 뿌리면 애들이 픽픽 썰어주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검은 수염은 이 원딜이 잘안 나와. 어, 너네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검은 수염이 원딜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 어. 그렇기 때문에, 샤왕상크스 1등 주고요. 공복비만 내가 못 써봤는데, 그래도 요즘은 다시 한 번, 뭐, 재평가 많이 받고 있고, 손에 이긴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자, 그리고 3위 검은 수염, 4위 레일리. 5위는 CP0 루치. 6위는, 자, 새로 랭크된 우리 아오키즈 쿠잔 6위입니다. 6위. 속성이 있어요. 회복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에이지 스킬 할때 효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7위 분사보 특성이 없어서 아쉬워요. 딜은 좋은데. 자,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야, 진짜 보아 행콕 석화의 검은 수염이 녹습니다. 행콕 8위. 그리고 9위는 카이도우 평들이 좋죠. 평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심미호크 그리고 외과의로 12위에 방어형 우루지까지 해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2위까지 순위를 매겨 뒀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1위에서 가장 베스트는 1위에서 4위까지 캐릭터를 두개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위에서 4위까지 캐릭터 하나 5위에서 12위까지의 캐릭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파티를 구성하면 내가 S리그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웃음> 근데 없죠 지금. 어 샘블즈보다 신소거꺼더 좋다고. 심리옥행보다는 좋은데. 네. 음. 자 여러분 여기서 더 논란이 되기 전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편집을 해서 기깔나게 올려드릴 테니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리 땅땅땅!